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닐어항을 설치하러 왔는데요 일단 여기 포인트 굉장히 좋아요 갈대 옆에 돌도 자작자작한 것이 물고기가 뭔가 많이 있게 생겼어요 오늘 여기에 비닐어항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많이 잡혀라 갈대 포인트 얼마나 물고기들이 잡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0분 흘렀습니다 30분 이야 뭔가 들었는데 큰 녀석들도 좀 들었어요 우와, 건져 볼게요 이야 어디보자 와. 뭐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짧은 사이에 갈견이가 수십 마리 드는 것 같아요. 대박이네! 야, 역시 갈대 포인트 발견이 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죠. 우와, 대박! 우추야, 우와, 한 스무 마리 잡혔는데요. 30분 흘렀는데? 엄청 많이 들어갔다. 다 갈견이 종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기를 잠깐 볼까? 얘가 제일 큰것 같아. 제일 큰 것만 보여드릴게요. 뭐, 어, 다 같은 종류에요. 이야, 와 손바닥만아. 갈견이. 와, 이거 씨. 거 크다.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우와. 이위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닐어왕을 설치해봤는데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와. 자,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